힘들고 번거롭던 랩 다이어트에 사우나 효과까지 동시에 땀은 물론 체지방까지 쫙 빼주는 신개념의 다이어트 수트 큐큐 슬림 사우나 수트 비밀은 소포리코 사이드 피하지방을 녹이는 소포리코 사이드를 수트 내부에 도포해 땀과 함께 피하지방을 녹여내는 특허받은 기술력 최첨단 특수 NAF 소재가 공기보다 800배 높은 물속 압력으로 전신을 진공 밀착 압박해 순식간에 많은 땀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체지방과 피하지방을 녹여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몸매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유일의 다이어트용 사우나 스트딱1 0분면 30km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을땀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고 나면 굉장히 좀 몸이 처지거나 이런데 정말 이 사우나 스툴을 착용하고 반신욕을 하고 나서 땀을 흘렸더니 제가 정말 운동할 때 땀을 흘리고 나서 그 개운한 느낌 몸이 정말 그 개운하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믿기 힘든 고객 만족도 99%의 기적 같은 제품 큐큐 슬 l i 우나 s a